지성현 캐장 고익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의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가로주름이야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름인데 그것이 조금 더 지나가면 세로로 주름들이 몇 개가 생기게 됩니다 더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생기는 건데 피부는 더 늘어지고, 늘어져서 축축 처지고, 이 처진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근육들이 일부분이 과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늘어진 피부가 있고, 안에 조직들이, 그 근육들이 과하게 수축하면, 이렇게 땡기면서, 이쪽으로, 세로로 생기는 주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뭐 칠면조 같다고 해서 칠면조의 그 목주름 그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가로주름이야 필러를 넣으면 되는데 과하게 수축된 그 근육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세로주름에 대한 치료는 보톡스를 그 과한 근육에다가 일부분 넣어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그 그 근육 자체도 어느 정도 탄력성을 유지하게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전체적으로 목주름을 보톡스를 다 넣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넣는 것보다는 일부분 과한 세로주름이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넣는 방식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로와 가로주름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인 필러와 보톡스를 배합해서 시술하는 것이 목주름의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